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이제 두 강을 마치고 제 3강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복습은 잘 하셨는지 어, 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모든 강의들은 그 전반부는 복습의 과정 그리고 후반부는 또 진도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이 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성패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그 실질적으로 복습이 복습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암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처음 첫두강세강 강 정도까지는 분명히 암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음 기기를 이용하거나 저기 어, 노트를 또 복습하시면서 자, 녹음 기기를 이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런 짤막짤막하게 어떤 정돈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히 잘 따라오셨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와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본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어, 처음부터 우리 뭐 단어가 뭔지, 품사가 뭔지, 혹은 기본 사품사, 뭐 명사류가 뭔지, 또 명사 의미가 뭔지, 형용사류가 뭔지, 동사류가 뭔지, 부사류가 뭔지, 또 구, 저런 어떤 것인지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아, 모니터 앞에 앉아서도 저 실질적으로 입을 사용하시면서 소리를 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점은 몇 점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네, 90점입니다. 여러분, 꼭그 9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 기준을 넘을 수 있도록 복습을 충실히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과제입니다. 아, 저 복습이 충,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어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고 아. 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는 그런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변이 잘안 된다거나 이렇게 느꼈을 때는 다시 그전 강의로 돌아가서 녹음을 하신 부분을 두번 아니 세번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다 보면 아마 충분히 그 강의 질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을수있 여러분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처음에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렸고 품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가지는 각각의 어떤 성질을 품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기본사,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답변해 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입니다. 자,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영어, 그 언어에는 굉장히 많은 품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기본 사품사에서 많은 그 의문사나 접속사나 전치사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이런 많은 어떤 품사들이 계속 어, 파생되어 나온다고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기본 사품사. 사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미라고 했습니다. 뭐, 명사의 어미 형용사의 어미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사의 어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아,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자,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기억해 주시고, 자, 형용사 어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질문해 주세요. 아, 답변해 주세요. 자, 뭐, 뭐, ᄂ, 뭐, 뭐, 의, 뭐, 뭐, ᄅ. 자,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동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동사는 무조건 뭐, 뭐, 다 이렇게 해석, 어, 해석되면, 아, 끝이 나면 동사라고 했고, 그죠? 부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부사의 의미는 그 나머지 전부를 부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죠? 어. 그리고 특별히 부사를 그 이루는 것들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밤, 어제, 내일, 뭐 작년에, 지난달에, 뭐 이런 식으로, 뭐 2002년도에,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낸 것들은 무조건 부사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들 단어를,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사품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용히, 자, 이거 품사가 뭐죠? 조용히. 네, 예, 히자로 끝나서 그러니까 부사겠죠, 그죠? 자, 명사음이 아니고 형사음이 아니고 동사음이 아니니까 히. 자, 부사입니다, 그죠? 자, 놀랍게도, 자, 놀랍게도. 자, 명사, 형사, 동사 아니니까 부사겠죠, 그죠? 자, 그럼 쉽게 해보시자 아름답다 자, 다자로 끝났으면 뭡니까? 동사겠죠, 그죠? 자, 아름다운, 자, 니은 운으로 끝났다, 니은으로 끝났다 네,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은 아름다움 자, 움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미음으로 끝나면 미음, 것 디라고, 다고 네, 명사입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빠르게는 어떻게 되죠? 네, 부사 맞습니다. 자, 슬프게. 슬프게는 부사겠죠, 그죠? 슬픈. 니언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형용사고. 슬픔. 자, 슬픔이다 그죠? 명사겠죠, 그죠? 어. 자, 내일. 자, 내일. 이러면. 자, 내일은 부사로 찍어집시오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그죠? 내일은. 자, 오늘 밤에. 자,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겠죠, 그죠? 자 지난달에, 아, 저번 달에 이런, 네, 이것도 부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좀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을 나타내면 무조건 부사이다. 그죠? 부사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좌측편에 잠깐 기록했던 것들이 있는데 좌측편에 부사류는 오형식에 들지 못하며 프리랜서이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부사류는 천민 계급에 속하면서 프리랜서이다. 또 부사류는 어떤 문장 가운데서 위치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가운데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부사는 전부 다열 외로 어, 제껴놓고, 어, 형식을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 조금 이따가 형식에 우리 적어둘 텐데, 그때 가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 기본사 품사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본사 품사에서 다른 많은 품사들이 파생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품사류. 자, 류자를 붙인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여러분, 품사류에는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동사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명사류 해갖고 이렇게 뭐, 명사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쭉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명사류는 전부 다 이게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 그러니까 어떻게 면 명사류는 모든 명사류는 주어에 쓰이고 목적에 쓰이고 보호에 쓰인다는 이런 공통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형용사류도 이렇게 쭉 여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형용사류도 한 통속이 되면서 또 보호에 사용되면서 명사를 꾸며준다는 어떤 그런 한 통속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류, 부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품사류라고 이렇게 구분해 둔 이유를 조금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명사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여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여섯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여섯 가지입니다. 그죠? 자, 기억, 답변이 잘 되십니까? 자, 다음은 동사류입니다. 동사류. 동사류에는 어떤 게 있죠? 자, 동사류에는 동사. 그죠? 동사구. 또 뭐가 있죠?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네 가지. 그러면 부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부사류에는 우리 다섯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동사류와 부사류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 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부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부사, 부사구, 부사절, 또 전치사구, 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워지십니까? 자. 녹음기기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우리 또 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구 라는 것은 어떤 단어 자 단어가 두개 이상의 단어 그세 개도 될수 있고 네 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어,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학교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동국대학교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죠? 근데 동국대학교 학생, 자 이렇게 하면 동국대학교 학생이라서 이게 구가 됩니다. 명사 구가 되죠, 그죠? 자, 여러분 명사 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명사 구는 자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 구이다. 물론 영어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뒤쪽에 있는 부분이 명사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오브라는 전치사를 설명할 때 오브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뭐뭐의 뭐뭐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해석상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류는, 아 형용사구는 어떤 걸 형용사구라고 하죠? 예, 동일하게 해석이 형용사로 끝나면 형용사구이다. 자 부사구는 동일하게 해석이 부사로 끝나면 부사구이다. 동사구는 해석이 동사로 끝나면 동사구이다. 자, 동사구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동사구는 뭐, 자,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이걸 동사구라고, 그죠? 또, 자, 조동사구라고 있죠? 조동사 플러스 원형동사.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어가 이루어져서 조동사구라고 하고, 또 복합동사구. 우리 지난 시간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해서 전치사까지 이렇게 스스로 부분에 포함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복합 동사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사구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절에 대해서 설명한데 그죠? 자 절에는 명사절, 자,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자, 여러분들 예, 예를 들어서 명사절 자, 요거는 우리 5형식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설명할 텐데 명사절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피자이다 자, 이럴 때 피자는 보호라 그러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이래서 이게 명사절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명사절의 기능을 해서 주어에 사용되고 서술은 뭐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돼가서 그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그죠? The food that I want to eat is pizza. 자, 이렇게 돼서 the food that I wanna eat 이게 명사절을 이루면서 주어를 이루게 됩니다. 자, 형용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부사절은 자 부사절은 자부사류에 속하죠. 그죠부사류에 속하는 것은 프리랜서이다, 자 천민이다, 자 오형식에 들지 못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셨다는 것,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들어보셨던 걸 다음 시간에 듣게 되면 더욱 친숙해지고 그것이 계속 강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장코치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 오늘 복습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6번 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죠? 절에는 뭐가 있대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고 동사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사로만 이루어지는 절은 없어요. 그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죠? 자, 7번 품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요 7번 품격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오형식 굉장히 중요한데 자, 품격. 자 오형식 아니 형식을 설명하고자 하면 이 품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우리 첫 시간에 품사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품사 그리고 품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품사라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 혹은 동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말을 품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품사가 뭡니까? 혹은 이것은 품격이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항상 아 품격이라고 물으면 아 이렇게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아 이렇게 답변하시고 품사가 무엇입니까하면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동사 혹은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품사와 품격 자 품격이라는 거는 자 정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죠? 자,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자, 기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 품격.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기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죠? 자, 여기 표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펜은, 자, 펜이라는 건 명사예요. 그죠? 자, 만약에 this p 이러면, 자, 이 펜이 됩니다. 이 펜. 그렇죠? this p e 자, this p 이라면 명사 구가 되죠. 그죠? 왜? 단어가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자, 명사 구가 되고 명사 위에 속하면서, 이게 만약에, 자, this pen is mine. 자, this pen is mine이라면,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This 이 주어 자리에 오면,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어의 기능. This pen is mine. 이러면, 그, t h i 이 주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 각, 그, 품사가 이 펜이, 자, 만약에 this is my pen. 이러면, my pen.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명사 군데, 자, 이것은 나의 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스펜이 이렇게 문장의 후미에 오게 되면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호나 목적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펜이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의 기능을 하고 문장 맨 뒤에 가면 보호나 목적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품격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품격은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품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노트에 적혀있죠? 그죠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성질을 품사라고 했습니다. 자, 품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품격은, 자,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품격은 예를 들어서 주어. 자, 문장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목적어. 자, 보자 스스로, 스스로,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어목적어 보, 스스로.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자, 우리 부사에 대해서, 우리 자꾸 누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사류가 o 형식에 속하지는 않지만, 은 부사류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절, 그러니까 오형식적인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을 계속 부사가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저그 부사는 품격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죠? 그 천민에 속하고 계급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사를 자, 부사류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부사류를 아, 이렇게 조금 품격하고 이렇게 동시에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금 어, 생각해 주시고 어, 좀 요걸 어, 어, 복습을 좀해 주십시오. 자, 품격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주어는 문장의 주인 역할을 하고, 그죠? 목적어나 보호는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자, 사람으로 치자면 다리의 역할을 하죠, 그죠? 주어는 머리, 몸통은 목적어, 보호 서술어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걸 아, 요 용어들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어떤 뭐 품사다, 품격이다, 음이다, 품사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다, 절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친숙해지도록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친숙해져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 형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 형식이 언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어 여러분들 우리 말을 하실 줄 아시죠 그죠? 우리 말에도 이 오형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말을 하면서 이 오형식이 존재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오형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 오형식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면 오형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스피킹을 할수 있고 리딩을 할수 있고 라이팅을 할수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5형식. 자, 지금부터 5형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웃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그러니까 자, 품격까지가 대제목이 죠 그죠? 기본사품사의 이해라고 우리가 1 이래갖고 대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대제목 2에 들어갑니다. 2. 자, 5형식. 자, 5형식.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에. 자, 우리 5형식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 자, 요거는 자, 구조적인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 우측에 정답을 했습니다. 그죠? 왼쪽 편에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제가 한 번씩 지적할 때 여러분들 꼭 사용, 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 편에 뭐한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자, 자 영어의 영어의 습득은 자, 이렇게 자, 관을 열어 주시고 우리말의 이해 자, 영어의, 습득은 우리말의 자, 자, 자, 영어의 습득은 우리말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자, 이런 설명 자, 영어 습득은 우리말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을 하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집에서 아기를 두고 계신 분, 그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의 구조를 띄고 말하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몇년 정도 걸립니까? 저번에 좀 빠른 애들은 한 5살, 좀 늘은 애들은 한 6살까지 가도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말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을 하게 되면서 그 암기되어 있는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영어를 배울 때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말의 구조와 영어의 구조를 활용 그, 그 접목시키게 되면 어른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이 제지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그 가르쳐보면서 아주 초보인 분들이 실제로 그 스피킹에 이르는 까지 과정을 제가 겪어보면서 이 우리말의 이해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영어의 습득은 반드시 우리말의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오형식입니다자오형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 1형식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자, 여러분, 1형식이 뭐죠? 자, 영어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될그 형식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5형식이라서 다섯 가지만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섯 가지로 늘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자, 1형식은,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죠? 아,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 자 주어 플러스 <웃음> 서술어라고 합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자 1형식은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다 너무 쉽게 느껴지죠 그런데 죠 우리가 5형식을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5형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그 확인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1형식 자, 2형식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잠깐 이 형식 용어는 적지 마십시오. 이 형식만 적어두시고, 자, 이 형식은 만약에 주어 플러스 스스로 플러스 어, 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스스로입니다.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 죄송합니다. 자, 주어에는 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주어에는 과연 어떤 품사가 쓰이느냐? 자 우리 여러분 품사 배웠죠. 그죠? 기본사, 품사, 또 품사류 이래갖고 그죠? 자, 품사에는 명사, 형사, 부사, 동사. 품사류에는 또 그런 류가 있죠. 그죠? 자 거기서 질문합니다.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느냐.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게 다하죠. 그죠? 주어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명사류만. 자, 명사류만 사용된다. 자, 여러분 명사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명사류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기억하십니까? 여섯 가지죠. 그죠? 자, 주어에는 명사류만 쓰인다. 자, 주어에는 형용사가 쓰일 수가 없어요. 자 주어에는 동사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사가 쓰일 수가 없어요. 주어에는 반드시 명사류만 쓰인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자, 서술어에는 어떤, 자,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그 영어를 배우면서 그 동사 부분을 할때 우리 동사가 의외로 그 굉장히 영역이 넓다고 했죠. 그죠? 뭐, 동사구도 있고, 조동사구도 있고, 복합동사구도 있고,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동사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서술어에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죠? 스스로에는 동사가 쓰이는데 자, 일형식에는 과연 어떤 동사가 쓰이는가?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자, 이것도 구분해내는 것이 5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자, 자, 여러분들 일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형식과맨 마지막에는 5형식에는 모든 동사가 다 쓰인다. 자, 뭐가 쓰인다고요? 모든 동사가 다 쓰인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게 쓰이느냐. 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비동사. 비동사가 쓰여요. 자, 우리 비동사, 뭐, I am, he is, you are. 자, 이럴 때 비동사가 쓰이잖아요. 그죠? 비동사가 쓰이는 것이 이 형식입니다. 비동사는 그 자동사의 대표 동사라는 말을 이따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사의 대표 동사. 자, 3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 자, 두 동사라고 합니다. 두 동사라는 거 하면, 보통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두 동사라고 해요. 자, 하다. 그러니까 두의 뜻이 뭡니까? 하다 아닙니까? 그죠? 하다. 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뭡니까? 자, 먹다, 마시다, 배우다, 공부하다, 뭐잠자다 이런 모든 행위적인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사용하는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를 두 동사라고 대표합니다 대표하는 동사가 두 동사예요 그두 동사를 우리가 타 동사의 대표 동사 혹은 일반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따가 2형식 3형식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충격받지 마시라고, 자, 충격받지 마시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한번 들어봤던 것을 다시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게 해 드릴 것입니다. 자, 다시 1형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형식은 자, 자, 주어 플러스 서술어고 주어에는 명사류만 사용되고, 서술에는 모든 동사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5형식에도 모든 동사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어에 보면 주격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노트 필기를 좀 넓게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자, 주격조사란 말이 있습니다. 자, 조사가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자, 나는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럴 때나 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영어로 뭡니까 I이잖아요, I. 자,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사전에서 자, I를 이렇게 자, 엔터 키를 눌러 보면 어떻게 해석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해석은 나라고 나올 겁니다, 나. 그러면 나, 자나는할때 는이란 부분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좀그 궁금해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자나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피자를 그 단어를 쳐보면 피자라고 나와요. 그죠? 피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어이, 갑자기 를이 어디서 생겼지? 그리고 나에서, 나, 너는 어디서 생겼지? 자, 이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주격조사 혹은 목적격조사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우리가 그, 사품사를, 그, 설명을 할 때,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죠. 그죠? 명사의 의미에는 뭐가 있죠?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다고 라고 설명했고, 그죠? 형용사 의미에는 뭐, 뭐뭐 뭐, 니은 뭐, 뭐, 의, 뭐, 뭐, 리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렇 어. 그리고 동사 의미는 뭐, 뭐, 다. 부사 의미는 그 외에 나머지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주격조사하고, 자 조사 개념하고, 자 의미 개념하고 약간 구분을 해주십시오. 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여러분들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더 방해 요소들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격 조사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주어 자리에 오는 단어 뒤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붙게 됩니다. 자뭐 무엇은, 자뭐 뭐는, 자, 뭐, 뭐, 자 쉼표 찍고 뭐, 뭐, 시, 뭐, 뭐, 가. 자, 이렇게. 축격조사에는, 뭐, 뭐, 뭐뭣 선, 뭐, 뭐, 얻는, 이, 가. 자, 몇 가지요? 자, 네 가지. 자, 축격조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얻는, 이, 가. 뭐, 뭐, 선, 뭐, 뭐, 는, 뭐, 뭐, 이, 뭐, 뭐, 시, 뭐, 뭐, 가. 얻는, 이, 가. 자,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뭐 그가 피자를 좋아한다. 자, 그들이 피자를 좋아한다. 자, 이럴 때, 자, 주어 뒤에 붙는 걸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 주격조사에는 얻는 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5형식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5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는가를 알게 되는 것을 5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형식 쉽지 않겠죠. 그죠. 자, 서술에는 모든 동사가 쓰입니다. 여기까지가 1형식이고 예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주어에는 명사류만 온다 그랬죠. 그죠? 아, 아, 예문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자, 자, 가고 싶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가고 싶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 I want to go. 이랬는데, 물론, I, 자. I want 까지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I want. 자, 주어고, 자, 서술의 모든 동사, want. 이 요건 두 동사예요. 그, 그, 그 굳이 따지지 면두 동사예요. 그죠? 모든 동사에 서인다고 했기 때문에, I want. 자, I가 주어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한다죠. 그죠?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서술어 부분에, 자, I want to go. 이렇게 오면, 나는 가기를 원한다. 자 의역을 해보면, 자 영어에는 항상 직역과 의역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직역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역이라는 것은, 자 의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과연 그걸 어떤 그 형태로 말을 하게 되는가. 그 직역을 하면 나는 가기를 원한다고, 의역하면 나는 가고 싶다예요. 우리 평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죠 자 원트가 쉽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 원한다, 뭐뭐하고 싶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동사구예요. 우리 동사구 설명할 때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할때 이게 동사구가 되면서 이게 스스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동사구고 스스로예요, 그죠? 자 스스로에는 한개한 개의 단어만 오지 않습니다, 그죠? 한개의 단어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단어가 구의 형태를 띠면서 스스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I want to go, 자, 이거 일형식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자, there, 자, there가 뭡니까, there 자, there는 부사예요 자, 뜻이 거기에, 자, 거기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에자로 끝나면 부사 맞죠? 명사 아니고 형사 아니고 동사 아니니까 그 나머지 전부는 부사니까, 그죠? 자, 대어는 부사예요 자, 우리 설명했죠 부사는 5형식에 들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대어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없는 셈치라는 겁니다 부사는 뭐랬죠 프리랜서이다 없는 셈치니까 I want to go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 wanna go는 1형식이다 대어는 있지만 없는 셈치라는 거예요 없는 셈치라는 것은 오형식적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자, 그는 뭐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He study okay. He studies Very hard. 자, h-a-r-d죠. 그죠? 자, h e s t u d i e s very hard. 이랬습니다. 자, 그는 공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아, 여러분들 여기, study 하면 s-t-u-d-y 지않습니까 왜, 왜 i-e-s가 붙은지, 아, 조금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는 공부한다. 자, 여까지만 보더라도 일형식이에요. 그렇죠? 요까지만 보더라도 분명 일형식이에요. 자, very hard 는 뭡니까? 자, 하드 d 하는 거는, 하드 d 하는 거는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very 하는건 매우 라는 뜻이에요. 그죠? 매우 열심히 이러면, 자, 부사로 끝났으니까, 해석이 부사로 끝났으니까, 이거 뭐죠? 부사구죠? 여러분들, 기억, 어, 적어주시고, 부사류는 오형식에 들지 않으니까, 자, 이 부분 또 없는 셈 치라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주어 플러스 스스로만 남죠. 그죠? He studies very hard는 일형식입니다 문장이 길더라도 어떤 문장은 그게 일형식이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은 왼쪽에다 적혀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자, 3인칭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 세상에는 그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자, 1인칭은 나예요, 나. 자, 2인칭은 너예요, 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러니까 그는 3인칭이 되겠죠. 그죠? 그는 3인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라는 말은 뭡니까? 단수라는 거는 한계란 뜻이죠 그죠 그이러면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들 이렇게 하면 여러 명이 돼서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서술로 동사가 현재일 때 현재란 말은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러면 자,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일 때 시제란 말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를 설명할 때 시제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서술어에 오는 동사 뒤에 자, s나 es를 붙여준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서술로에 오는 동사 서술로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셔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영어를 배우는 데서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 스타 디자이너, 그죠? 아, 원래 s 스타 D잖아요, 그죠 원래 S-T-U-I-D-Y인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Y가 왜 I가 됐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줬냐?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익히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익히면 굳이 정확한 법칙을 아는 것보다도 그냥 눈으로 암기하시고 익히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럴 때, 자, y를 빼주고 여기다가, 자, i, es 이렇게, es가 붙였다는 것이 중요하지, y가 i로 왜 변했느냐? 이거는 어, 지금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s나 es를 붙여준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he studies. 자, 왜 이제 es가 붙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서술로에 오는 동사가 현재일 때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재일 때 es를, s나 es를 붙여준다 했을 때 study라는 동사는 es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he studies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그쵸? 자, 예문 하나만 되들어보겠습니다 자, I... live in, 자, 나는 한남동에 산다 이렇게 해봅시다. I live in 한남동 자, 자, 여기 주어죠, 그죠? 여기 스스로죠, 그죠? 자 in 한남동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한남동에잖아요. 해석상 에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사에 속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부사류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사류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란 말이 있어요. 투부적사에 부사적용법도 있고, 그죠? 전치사구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치사구는 부사위에 속해요. 전치사구는 부사위에 속합니다. 그죠? 그 이것도 일종의 부사구예요. 부사구. 자, 이 한번 적어볼까요? 전치사구. 이거는 일종의 전치사구인데, 자, 전치사를끝나니까 이거 부사위에 속하면서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 자 부사류는 프리랜서이다. 5형식에 들지 못한다.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자, 어, 자, 이거는 1형식이에요 주어 스스로, 그죠? 나는 산다. 어디? 에 한남동에. 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부사들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I live in 한남동 in 서울. 자 나는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산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전치사고 부사고죠.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자, in k o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산다. 자, 문장이 자꾸 길어지죠, 그죠? 아무리 길어져도 이거 계속 부사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형식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부사쿠니까 오형식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1형식인 거예요. I live in, I live까지만 5형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들,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 혹은 그, 어, 교과서나 이런 거 뭐, 문장이 긴 문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긴 문장들을 저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탁 접하게 되면 일단 당혹감과 두려움이 그 있을 줄압니다근데 사실은 이 5형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뒷부분에 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부사류예요. 부사류. 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요, 부사부가 될 수도 있고, 이게좀더 부사구잖아요, 그죠? 전치사구,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형식은 예문을 세 개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요까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형식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일형식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어이, 죄송합니다. 자, 이 형식. 자, 이 형식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 자, 우리 봅시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자,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고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보호인데. 자, 우리 아까, 자, 주어에는 어떤 품사만 쓰인다 했죠? 네, 맞습니다.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죠? 명사류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에는 무조건 명사로만 쓰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하나 안기했어요. 아, 이 단어가 명사다 이러면 아, 이거는 주어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확정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어는 명사로만 쓰이고, 주격조사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자 주격조사는 어떻게 있다고 랬죠자 뭐뭐 쓴는 이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네 가지. 축, 자, 축격조사에는 뭐, 뭐, 은, 는, 이, 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서술어. 자, 일형식의 서술어는 어떤 동사가 쓰인다 했습니까? 어, 노트 한번 보시고. 자, 일형식의 서술로에는 모든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뭐, 조동사 했던 모든 동사가 일형식에 쓰입니다. 그리고, 오형식도 모든 동사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어, 다섯 번째 형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형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식 그러니까 이 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비동사가 쓰입니다 비동사. 여러분들 문장 가운데 아, 이 문장 보니까 비동사가 있다 거의 100% 이 형식이에요 쉽잖아요 그죠 비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 형식입니다 자, 서술에는 어떤 동사? 비동사가 쓰입니다 자, 기록해 주십시오 자, 얻는 이가 명사류만, 이거 다 기록해 주십시오.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비동사만 쓰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봅시다. 자, 비동사는, 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비동사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사의 대표동사이다. 자, 비동사는 뭐라고요? 자동사의 대표동사이다. 자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니면서 저 이런 말 들어보죠 그죠?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뭐 불완전자동사, 불완전타동사, 뭐 수여동사 그리고 이런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사실 그영어를 배우다 보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그이 강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반, 그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동사의 대표 동사다. 자, 이거 그냥 암기하십시오. 비동사가 뭐라고요? 자동사의 대표 동사이다. 자, 사명식에 할때두 동사가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식에는 두 동사. 두 동사는 타동사의 대표 동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동사란 것은 뭔가 하면,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타동사는 뭐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속속들이 아시지 마십시오 그냥 요 정도만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 그 영어를 배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동사는 뭐죠? 뒤에 보어가 오는 동사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 고,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자, 자동사의 대표 동사란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사가 몇개더 있다는 거죠. 그죠. 자동사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 이따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이 형식의 서술에는 비동사가 쓰이고, 자동사의 대표 동사인 비동사 가 쓰인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에는 자, 여기서 주어는 명사류만 쓰인다고 했습니다. 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느냐? 자,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 자, 우리 기본 사품사 중에, 명사, 형사 동사, 부사 중에,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만 사용된다. 자, 보호에는요. 명사류와 형용사류만 사용된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복습한다고 그랬죠? 그죠? 다 질문할 겁니다. 자, 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사용되죠? 명사류와 형사류가 사용된다. 그럼 주격조사에는 어떤 게 사용되죠? 얻는 이가 네 가지가 사용된다. 주호에는 어떤 품사류가 사용되죠? 명사류만 사용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익혔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 주격조사에는 얻는 이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복격조사에는 어떤 게 쓰이느냐? 자, 이것도 알아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복격조사에는 자, 복격조사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격조사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주격조사에는 얻는 이가.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적격조사에는 어, 목적격 어, 어, 이가에게 을를이라고 다섯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격조사는, 자, 여기서 우리가 비동사, 서술의 이 형식의, 그 서술의 비동사가 사용됐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것도 하나의 그이 형식인데, I am a student 라고 하면 적어봅시다. 이거 아, 적으셔도 됩니다. I am a student 라고 하면, 자, 이게 주어고, 자, 서술의 비동사, I am이라고 적혔죠. 그죠? 자, a student. 자, a s t u d e n t 는게 지금 보호예요. 자, student는 명사적 그죠? 학생이니까. 그렇게 보세요.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동사하고 이렇게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굳이 뭐애게을을 이렇게 뭐 학생을이다 뭐 학생에게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묻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복격조사는 그냥 스스로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흐름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그 보호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죠 복격조사에는 제한이 없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는 자, 주어는 우리가 문장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서술어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목적어나 보어는 몸통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보어는 과연 그 어떤 기능을 할까요? 보어는. 자, 여기서 보면 자, 스튜던트가 보어인데 나는 학생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누가 학생이죠? 내가 학생이에요. 그죠? 보어는 이런 말 있습니다. 주인을. 자, 사실 여기서는 주격보호라고 해갖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5형식그 다섯 번째 형식을 배울 텐데, 5형식의 구조가 주어, 스스로, 목적어, 목적격보호어예요 거기서 목적격보호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주격 보호인 거예요. 여기 한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미리 주격 보호라고 이렇게 써 드렸으면 좋을 텐데, 자이 형식에 사용되는 보호는 주격 보호이다. 왜?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그죠? 자 여기서 자, 보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호가 뭐라그랬죠 주인을 보충 설명하는 것. 자, 주인을 보충 설명하는 것. I am a student. 자, 누구 학생? 내가 학생. 그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 나는 영어가 좋다. 이러면. 그죠? 하여튼, 자,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자, 그 주인을 보충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보호라고 합니다. 자, 기록 노트에 적어주시고 자, 아직 이 형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비동사라고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표동사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자 자동사 예라고 이렇게 자 ex 이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예요, 그죠? b 자 비동사는 에 뭐가 있습니까? 뭐 is나 m a r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is, m a r 의 원형 동사가 b예요, b. 자 나중에 우리 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b 그 그 원형 동사가 b 입니다 자동사에는 예를 들어서 뭐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룩. 뭐 사운드. 자, 룩 이러면 뜻이 자, 뭐뭐해 보이다. 사운드 하면 뭐뭐뭐뭐 뭐, 뭐뭐 같이 들리다. 자, 사운드가 소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뭐 e 뭐심 테이스트, 뭐, 사실 뭐캣 이런 것도 있는데요. t 은 아,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좀 빼놓고, 사운드 테이스트, 뭐 스멜,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자동사는 아,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한뭐한 그 뭐, 한 2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미리 예견 그, 그 생각을 해두시고, 기본적으로 자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요 정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예문을 통해서 이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동사 자 아, 여기서 심은 저, 하여튼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 같다. 뭐뭐 아, 뭐뭐 뭐, 같다. 자, 사실 여기 심이란 동사가 요 룩이나 사운드나 테이스트 스멜 이런 걸 전부 다 커버, 커버할 수 있는 동사예요.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you look good. 이렇게 하면, 그죠? 어, 너 좋아 보이네. It sounds good. 이러면, 아, 그거 좋게 들리네. 그죠? It tastes good.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아, 이고 맛이 좋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맛이 나네. 자, it smells good. 이러면, 아, 그 냄새가 좋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뭐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뭐뭐한 맛이 난다. 자, 여기 룩이나 사운드나 테이스트나 스멜을 커버할 수 있는 동사가 심해요. 에? 그러니까 아까 it sounds good 이랬잖아요. 그죠 아, 그것 좋게 들린다. 그럼, it seems good 에도 그것도 좋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지금,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요, 요, 해석 적어 놨죠? 그죠? 요 부분 또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사의 대표동사는 비동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동사에는 look이나 sound나 s 이나 taste나 smell과 같은 몇 개의 자동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자동사란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자동사는 뭐라고 그랬죠? 자동사는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별표 하나 쳐 주시고 자동사는 뒤에 보, 그죠? 자 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인다고 했습니까? 네, 명사류와 형용사류만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자 보에는 명사류, 형용사류만 쓰이는데 자 자동사 뒤에 보가 오는 동사를, 자 보가 오는 동사. 자, 자동사는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이 말은 자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동사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you look good 했습니다. 그죠? 자 look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good이란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조금 이따가 진도 나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그냥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 형식의 예문을... 예문 한몇 가지 들어볼까요? 자, 이 형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어 스스로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봅시다. 자, he is a teacher. 자, 아까 I am a student라고 했죠. 그죠? he is a teacher. 자, 그는 선생님이다. 자, 이게 보호예요. 보호. 그죠?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명사가 사용된 겁니다. 자, 선생님, 누가 선생님입니까? He가 선생님이에요. 자, 요렇게 해주고, 자,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자, is. 비동사가 쓰여있죠. 그죠? 자동사의 대표동사 is. He is a student. 그는 선생님이다. 자, 이거 이 형식이에요. 그죠? 아, 이 형식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she is beautiful. 자 그녀는 아름답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명사가 사용됐죠 자 She is beautiful 자, Beautiful이라는 것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 자 보호의 형용사가 사용될 수 있죠 Beautiful, 자, teacher 자 누가 아름다운 거죠? 자 She is beautiful 그죠? 그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녀를, 그러니까 주인을 보충 설명한다. 그러니까 주격보호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다른 예를 또 한번 많이 들어봅시다. 자, 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주어가 뭡니까? it이죠. 그죠? it is very, 자, 아이, 죄송 Very important. 자, I-M-P-O-R-T-A-N-T. 그죠? It is very important. 자, 여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very는 매우니까 부사죠. 그죠? important는 뭡니까?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중요한. 자, 형용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very important. 자, 아까 보호에는 어떤 품사 류가 온다고 했습니까? 명사 류와 형용사 류가 온다고 그랬죠? 형용사 류에 형용사 구가 포함되죠? 그죠? 자, it is very important도 자, 이 형식이 됩니다. 그죠? 자, 뭐가 중요하다? 그것이 자,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이 이 형식 예문들을 그 다음 시간에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고 어, 또그이 형식을 끝까지 어, 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아,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노트만 보고 그 암기하시려고 하면 아, 정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녹음을 하셔서 그것을 하루에 두번 이상 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암기해 주시려고 하시면 충분히 이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